봉쇄로 굳게 닫혔던 중국 상하이. 지난 1일부터 두 달간 주민들의 발목을 잡았던 봉쇄령이 전면 대재됐습니다. 그렇죠. 막 사람들 막 악지르고 막 난리 났었어요. 그때 막는 사람도 없었고 공원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술 파티를 벌이더라고요. 아파트 입구를 굳게 막았던 철제문과 방역 요원들 없이 자유로운 거리를 만끽하는 주민들. 开心，一路上都很开心，开心死了，很愉悦，很愉悦，非常愉悦。What kind of party here? Uh, it's just a bunch mm. of friends. Who, who said it's a party? b a Okay, maybe. Okay, so there's maybe like 20 b a a n here, and then they just l u g h yeah. yeah, we got soju. Oh. 아어 oh, 근데 지금 갈수 있는 곳이 많이 없어요. 마스크 무조건 착용하고 그 매장 내에서는 취식 금지, 핵산 검사를 매일 받아야. 여전히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 핵산 검사 음성 결과서 없이는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데요. 하지만. 검사데 봤는데. 봤는데. 봤는데. 봤는데. 는 사람들만 핵산검사는하겠다는검사는도 등장해서 는란이는졌는데요는데는는데 봤는데. 는데 봤는데. 이는데는데 봤는데. 봤는데. 는데 봤는데. 봤는데. 는데 봤는데. 봤는는는 두달 만에 자유를 막아 세운 건 검사소 부족뿐만이 아닙니다. 온 거리와 나무를 새하얗게 뒤덮은 이것의 정체. 바로 흰 개미 댄데요. 어, 장난 아니에요. 밖에 못 돌아다닙니다. 엄청 많아요. 그 가까이서 보면은 이게 개미인데 날개가 그 개미 한두배 정도 되거든요. 봉쇄에 따뜻해진 날씨가 더해지며 번식이 크게 늘어난 건데요. 목재 건물 등 상하이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원래 매년 4월에서 5월 사이에 흰개미 소독을 하러 다니는데 공세가 되니까 소독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소독을 못하다 보니까 흰개미 때가 이렇게 많아졌다 그러더라고요. 심지어 봉쇄 해제 직후 관공서가 문을 열자마자 이혼 신청이 본물 터지듯 쏟아졌는데요. 오랜 봉쇄로 도시를 떠나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이어서 배우자를 떠나는 사람들까지 늘면서 이별의 도시가 된 상하이. 토로 힘든데 안좋 모습 계속 보게 되고 이혼을 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같이 살다가 이제 그 봉쇄가 풀리고 나서 그냥 다 이혼 신청을 하고 그냥 서로 꿀뿔이 흩어지는 것 같아요. 늘어가는 5명 속에서 확진자 수는 대폭 감소했지만 최근 일부 지역 내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요. 저희가 6월 1일 날 풀렸는데 2일부터 다시 봉쇄를 시작하더라고요. 한곳한 곳, 한 곳. 미용실 직원 3명이 확진자가 걸려가지고 미용실 다 닫아 이래가지고 미용실 문을 갑자기 닫게 되는 이러니까 한타가 오더라고요. 지금. 봉쇄 해제 후 하루도 지나지 않아 무증상 감염자 등이 발생한 겁니다. 또다시 기억 없이 빗장을 닫아 걸어야만 하는 구역들. 심지어 지난 주말에는 외출 금지와 주민 전수 조사가 되풀이되기도 했는데요. 저도 이렇게 다시 될 줄은 몰랐어요. 그냥 2주가 됐었으면 제가 말을 안 해요. 진짜 뭐 아예 진짜 뿌리를 뽑으려고 그러는 건지 아예 나가지 마 약간 그러는 거고 한두 명이 이게 또 걸리면 은 이런 생활을 더 해야 된다는 건데 뭐 먹을 게 없을까 봐 제일 걱정이에요. 어려운 현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상하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과 유학생 30명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봉쇄 51째인 오명록 씨. 지금 오늘은 조금 날씨가 네. 막 좋지는 않아가지고 보면은 아무도 없고 저기 보면은 파란 창고 같은 거 보이잖아요. 네네네. 네, 네. 저런 게 이제 그 PCR 검사하는 그런 곳이고 그렇게 지금 다니는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냥 배달이나 어... 약간 식료품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고급품 나눠주는 거. 5월달 돼서는 PCR 검사를 한두번 밖에 안 했거든요. 총 음. 그때 빼고는 밖에 못 나갔어요. 저희가 신발을 신고 문 밖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부터 안 되는 거예요. 우선. 이즘 상하이시는 상하이가 곧 이렇게 가드레일을다 쳐놨네요. 여기는 아예 다 막아놨고 지금 31일인데 1일 새벽 3시부터 아무도 밖에 못 나오게 돼 있어요. 이미 대부분의 상점들이 문을 닫고 영업을 중단한 상태. 모든 매장이 다 닫다 보니까 어, 지금 영곳만 엄청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고 심지어 맥도날드도 다 닫았어요. 아 지금 여기. 한국거리에 오긴 했는데, 지금 하나 도연 열었어요. 하, 이렇게 써져 있네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남은 식량으로 그냥 5일 버텨야 될것 같아요. 상하이 시민에 대한 전수검사 결과, 신규 확진자는 계속 늘어 2만 명대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오늘이 6일인데 원래 어제까지만 격리가 다 끝나고 봉쇄가 풀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근처에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고 추가로 한 3일에서 4일을 더한다고 그래요. 아직 확실치는 않아요. 이틀에 한번 PCR 검사를 할때빼곤문 밖을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아, 아.